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바로 파워포인트의 표지입니다 여러분들 표지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좀더 고급스럽게 디자인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땡땡 어, 금융 송금 시스템 개선 아, 이건 조금 조금 어렵죠? 어, 지금 기업에서 쓸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꼭이 제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제목 어떤 건지 쓰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요거 좀 괜찮은데? 요 ppt 좀잘 만들었는데 쉽게끔 하려면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자, 요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샘플 이미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을 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따라 해 보시면서 어,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어 내가 이번에 만들고 싶은 주제의 이미지 그러니까 관련된 이미지 하나 그리고 사각형 도형 하나 그리고 이런 타원 도형 하나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이세 가지 개체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꽉 채워 볼게요 자 현재 이 슬라이드는 16대9 비율입니다 2010 버전 이하에서는 4대3 비율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냥 16대9 비율로 저는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꽉 채워 봤습니다 꽉 채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에 있는 이 상자를 그대로 꽉 채워 볼게요 자 이렇게 채웠죠 채웠는데 이제 여기는 이 원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모양이 있죠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좀 불규칙한 곡선 느낌인데 자 이걸 만들려면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도형병합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할수 있는데 어,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시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 한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곡선을 이 정도로 그려줘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곡선을 하기 위해서 여긴 이 원의 원도형을 훨씬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요렇게한이 정도? 여기도 더 크게 해서 이 정도? 자, 좀더 축소를 해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더 축소해서 모양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딱이 정도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할 거야 라고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이 상자 먼저 선택하시고 두 번째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원도형을 선택하시면 이두 가지의 개체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 왼쪽에 있는 도형 병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도형 병합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3 버전부터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2010 버전은 쉐이프 기능이라는 것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쉐이프 기능에 대해서는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로 넣도록 었 하겠습니다 자 도형 병합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통합이냐 결합이냐 조각이냐 교차냐 빼기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 여기에서 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빼기를 해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게 그냥 도형이에요 자 이런 도형이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을 눌러 주셔서 선 없음 그리고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채워 주시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봤었던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그쵸?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 만약에 나는 조금 마음에안 든다 라고 하시면 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점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 볼게요 이점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여기에 어 꼭지점에 검정색 이렇게 점이 보입니다 이 점을 이동시켜 주시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인색 점을 움직이시면 이 모양에 맞춰서 조금 더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때요? 자, 좀 비슷하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왼쪽에 텍스트 상자들을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텍스트 상자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자,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여기에 콕 찌르시면 텍스트 상자 개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어, 제가 입력해 볼게요 땡땡땡땡 금융시스템 뭐 관리 체계 보고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글꼴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글꼴을 저는 에스코어 드림체 라고 하는 글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스코어 드림체는 여기 보시면은 얇은 것부터 굵은 글꼴까지 다양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얇은 글꼴부터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꼴로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굵은 글꼴로 만들어 줄게요. 에스코어 드림체, 헤비 또는 블랙 자 이렇게 누르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뒤쪽에 자 이거는 글꼴 크기 조금만 작게 자 땡땡 금융시스템 관리 체계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졌는데 여기 제가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잘 안보여요 그쵸 어, 이걸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뒤에 있는 이 이미지의 색상을 아예 어둡게 만들어주거나 수정 여기면 아예 어둡게 만들어서 글꼴 자체를 흰색으로 만들어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방식이거나 아니면 나는 여기 있는 이 검정색 글씨를 그대로 쓰고 싶다 좀 뭔가 부드러운 느낌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은 하얀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죠. 이게 바로 그라데이션이에요.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집어넣어서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라데이션은 일단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은 사각형 도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삽입을 해 주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일단 뭐 오른쪽에 좀 영역이 좀 남아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할 것은 선 없음 그리고 여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눌러볼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누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라데이션 색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네가지가 있죠. 그쵸?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 끝에 있는 중지점 두개만 남기고 나머지 두개는 삭제할게요. 이렇게 삭제 자 그리고 왼쪽은 이미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흰색으로 하는데 자 한쪽에 있는 중지점의 색상 이 투명도를 100% 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은 흰색인데 점점 갈수록 밝아진 듯한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지금 방향이 위에서 아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방향이라고 있는데 이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하얘 가지고 잘안 보여요 이게 저는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클릭 하면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적어놨었던 이 텍스트 상자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조금 더난 여기가 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왼쪽으로 조금만 끌어주시면 훨씬 더잘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뭐 보고자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 입력하시면 돼요. 그대로 텍스트 상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서. 보고 자 땡땡땡 글씨 크기 작게 해주시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두시면 어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제가 여기에는 흰색 선을 이렇게 넣어뒀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어 조금 더 예쁘게 하려면 어, 이렇게 흰색 선을 그리고 색상을 흰색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짜잔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면서 만들어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이 아니라 더 다양한 모양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 어 알려드려도 되고 안 알려드려도 되는 건데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색상을 바꿔서 하는 방법도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색상을 저는 무슨 색상으로 바꿀 거냐면 기본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색상도 그라데이션도 파란색 그리고 이것도 파란색인데 투명도가 100%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색상을 아예 흰색으로 그러면 파란색 테마의 어, 표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또 색상을 음, 뭘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주황색. 전 주황색 되게 좋아요. 주황색으로 해서 이번에도 주황색. 이렇게 색상 여기도 주황색 바꿔주시고 투명도 100% 그리고 여기 색상도 흰색. 여기도 흰색. 살짝만 왼쪽으로 이동시켜주시고 여기 글이 좀잘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은 그림자 효과 살짝만 넣어주셔도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흰 색상의 표지가 만들어졌었다면 이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어떤가요?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표지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서 달아 둘게요 그 링크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HowEasy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박스.